제이브 이세 주니어입니다. 해봐. 제이브이요 주니어입니다. <웃음> 자 우리 가온이가8 살이 됐어요. 맞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가온이 남자친구가 가온이잘 해줘? 잘 해주지 당연히. 네 남자친구 이거 줬어? <웃음>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앞으로 <웃음> <웃음> 내 딸한테 쨌던 플라스틱 반지 주는 놈들 다 어떻게 될지 알지? <웃음> 시작. 유, <웃음> 풀, 엄마 센터. 풀, 풀. <웃음> 가려, 가오니 가려. 맛있어? 아니 딸기 초코 소스도 안 좋네. 야 이거 수왕 맛있다. 안녕 엄마가 뭐야? 엄마 이름 대 봐. 엄마처럼 인사해 봐. 에이, 도기, 겟라우 엄마처럼 인사해 봐. 안녕 같아요. 아니 엄마 그렇게 안 하잖아. 엄마 이름 대잖아.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넌제이미포유 주니어라고 해야지 제이미포유2세 주니어입니다 해봐 제이미포유 주니어입니다 <웃음> 제가 과일로 당을 채웠거든요 당떨어지면 촬영하다가 자꾸자꾸 열이 받기 때문에 당을 채워줘야 돼요 신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앞에서 연식거리 하는 거참평사합니다 가훈아 로 와봐 이거 리바이포유 우리 미유가 추천해줬던 패드 애랑 같이 쓰면 좋다카대요 엄마 붙여줘 그러면 여봐. 어머! <웃음> 엄마 상처받았어. <웃음> 자 우리 가온이가 8살이 됐어요. 맞지? 이제 8살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재민이.. 초등학교.. 잠민이 아니야. 초등학생이 되는 연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 믿기고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모래요. 저는 학생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는 시키되 강요는 하지 않는 걸로 우리 약속하자. 맹세! 가온이 도손 들어줘! 맹세! 네. 엄마는? 엄마는? 가온이가 학교 다니면서? 가온이가 학교 다니면서?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공부하는 걸? 공부하는 걸?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숙제는 해야 된다. <웃음> 알지? 숙제는 해봐야 돼. 엄마는 숙제를 하도 안 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고 아 맞아 그래서 가원이가 가요. 이제 8살 된 기념으로 제가 핸드폰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댄스 학원도 가요 우리 가원이 가원이가 영어학원 안 다니지만 댄스 학원은 다닙니다 근데 나 엄마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마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어봐 근데 가원이좀 달라요 저는 막 엄마 아빠 몰래 췄거든요 엄마 아빠 몰래 방문 닫고 이렇게 밤 되면 베란다에 저 자신 비추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창문 보면서 이렇게 소녀시대 춤추고 막 카라 춤추고 SES 춤추고 막 이랬는데 가원이는 저랑 좀 다른 게, 가온이는 우리 앞에서 쳐요! 제가 시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웃음> 자꾸 쳐줘요! 이거 좋아요. 정샘물에서 나온 키즈 라인인데, 애기들 바를 수 있는 선스틱. 가온이는 이제 끝났어요. 선크림 바르면 준비가 끝났잖아, 너. 그지? 얘가 막저 몰래 아이섀도우 바르고 막 이러는데, 아직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가온이 없어진 틈을 타서, 나파운데이션을 자랑해야겠어. 이거 2 a n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뷰티 유튜버 퓨어디 님 마켓에서 구매했는데 했다. 얇고 되게 잘 발려. 이게 뭐야? 아, 그래 너 옆에서 그거 해라. 이 스틱. 가온이의 아침 메이백 보여줘. 가방 안에 뭐 있는지. 아무것도 없지. <웃음> 아무튼 가온이가 이제 8살 돼서 생일을 맞아 가지고 우리 모모 했지. 부산 여행도 다녀오고 롯데월드도 의드 다녀오고 어제는 또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하고 몇명 왔는지 고작 네 명. <웃음> 근데 고작 네명온 거치고는 재밌게 잘 놀았잖아. 응. 가원이 남자친구 있잖아. 가원이 남자친구가 가원이 잘해줘 잘해주지 당연히. 아나 근데 굳이 남자친구 사귀어야겠니? 아니 난 그러지 않는데 걔가 나한테 계속 반지 주 걔가 뭐 너한테 반지 줘? 보석 반지 어. 응. 내가 계속 끼고 다니는 그 보석 반지? 가져와줄까? 아 기대하시오 기대하시오 야남자친구 이거 줬어? 응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얼마 일까 백만 원 백만 원이야? 엄마 남자친구보다 낫다 야. 앞으로 내 딸한테 저땐 든 플라스틱 반지 주는 놈들 다 어떻게 될지 알지? <웃음> 너, 너도 나중에 플라스틱 반지 주면 안 만난다 그래. 어, 엄마는 파우더 야 돼. 나또또 또 있는데. 너뭐있데 이거. 까먹지 마. 너또뭐 아무거나 말해도 되지. 마. 얼굴에 얼굴 상한다니. 이거 엄마 라고 만드는 건데. 응. 네, 이제 가온이가 8살 생일 기념으로 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핸드폰을 사러 갈거예요 그치? 가온이의 키즈폰을 다 죄다 락 걸어서 하나 만들어줄거요 엄마 엄마 이거 이렇게 반지 이렇게 끼우고 있는 이건 얼마 삐냐 응? 엄마 이거 그럼 좀 이따 화장하고 갈게응 이건 엄마 버리핏 아무튼 너 핸드폰 사는 거 자랑해보자 근데 핸드폰이 엄마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죽어라고 핸드폰을 안 사줬었거든. 초등학교 들어가는 지금은 현재는 아이들 핸드폰이 없으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하도 이상한 사람도 많고 좀 세상이 얘 얘기때랑 가은이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쉐이딩! 파이 우리 근데 너다섯살 땐가? 어, 겟레드 리듬이 기억나? 다섯 살때 찍고 안 찍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가훈이 너무 어렸을 때 찍고 안 찍어서 여덟 살때 기념으로 다가 오늘 찍는 거예요. 그치? 아! 감자 삐졌다. 우리끼리만 놀아서 감자. 감자 삐져있어. 아이프라이머 발라볼게요. 언니가 찍을 때 이거 적고 갈게. 자빈드 소울에서 새로 나온 건데 섀도우 같은 아이프라이머거든요. 이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프로타주 펜슬 올려주면 오래가요. 어우 색깔 너무... 엄마 입지 지금... 이거... 가은이는 어렸을 때 기억나? 진짜? 우리 동그란 고 안에 응. 반짝이 들었을 때 우리 여기 눈에 꽂았잖아. 그아 영상에서? 응. 그 엄마 지금도 할수 있어. 근데 병뚜껑이 없잖아. 엄마는 병뚜껑만 주면 아직도 눈에 낄수 있어. 병뚜껑 찾아와 봐, 엄마 눈에 껴줄게. 근데 너무... 제 딸랑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 같아가지고 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생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 아기 앞에서는 똑부러진 척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이 아는 내 모습을 모른다고 어아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라도 가져 엄마 해줄게 자 가훈아 응. 아. 우와 나도 해 그래 안 되나? 이제 음영 넣을 거예요. 이거는 에머멀 팔레트. 에크멀 팔레트. 가온이는 못하는 아이섀도우를 엄마는 할수있단다 여기 있는데. 어, 그거 하게? 아니. 쌍꺼풀 라인에 넣어주고. 아, 아니야, 그런 말 쓰면 안 돼. 음. 그런 말은 안 좋은 말이야. 어, 짱구 성대모사 잘해요. 예쁜 눈나다 나도 할 때다. 예쁜 누나다. 아, 나 피카츄. 아, 피카츄 해봐. <웃음> 오 피카츄는 잘한다 근데 사실 100만 번 했거든요 얘 앞에서 항상 그럴 때마다 웃어주는 너가 참 최고다 그치? 가오아 응?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이제 8살이잖아 8살이면 너의 꿈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뭘 하고 싶어? 버킷리스트가 뭐야? 나는? 겨울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오거할수 있지 맞아. 이번 여름에는 계곡을 가고 싶어. 헉, 엄마도. 계곡 가고 싶다 너. 계곡에서 백숙 먹고 싶다. 백숙에다가 그냥 맥주 캬.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애를 일찍 낳는 사람이라서 거의 제 친구들 이 스무 살 때부터 주먹만 할때 봤던 애들이라 다좀 정이 있나 봐요, 제 가온이한테.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막 고맙게도 항상 매년 가온이의 생일을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겨나요, 막. <웃음> 근데 진짜 고맙죠? 그지 이번에도 가원이 케이크도 받았고. 어, 당근 케이크는 수정이모한테. 맞아. 받았고 당근 케이크 수정이모한테. 당고 액세서리 만드는 거는, 어, 민지모가. 민지모가 받았고. 진짜 다 챙겨줬어. 그치? 이모들이. 가원아, 아이브에 그거 쳐줘. 애프터. 우리 쳐주자. 그래. 시, 시작. 엄마 <웃음> 센터 가려, 가운이 가려 있을 때 친구들 만났거든요 오빠 한 명이랑 되게 친했던 남자인 친구, 남자친 한명 둘이 오랜만에 미국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따느라 진짜 안 들어왔던 친구들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한국 들어 온 거래요 그래서 그 둘을 만났는데 아, 진짜 만날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옛날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 만나니까 막 그때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막 얘기하니까 가은이가 나중에 중학생 되면 자기한테 홈스테이 보내려 자기 결혼도 하고 이러면 <웃음> 글쎄 결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과연 가은이를 유학을 보낸다고 한들 가은이한테 행복할 것인 가 행복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은 나이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냐 의미도 없다. 그때는 막 이렇게 술자리니까 그래 그래 그럼 좋겠다 한번 보내볼게 오빠 돈 열심히 벌어서 한번 내가 가훈이 공부시키러 보내볼게 해가지고 막짠 하고 이랬는데 집에 돌아와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보내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내니 혼자 성격 이상한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오메트이라는 수학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었어요 미스 워든이라고 좀 성격 아 이상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위얼도라고 막 했어요 위얼도가 무슨 뜻이냐면 좀 이상한 사람? 근데 그러니까 좀 성격 이상해서 우리끼리 막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 선생님 이런 느낌이었어 보통 저희 학교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은 좀 되게 프리한 스타일이었어요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막 그냥 한국 선생님들 보다는 권위적인 느낌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이었는데 미스 워드는 한국에서는 되게 익숙한 선생님 스타일이었어 약간 권위적이고 애들한테 약간 강압적이고 좀 무섭게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한국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 되게 익숙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는 위얼도라고 불릴 만큼 되게 이상한 선생님이었나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강압적인 스타일이니까 수학 시간에 어떤 친구가 막금그매로 떠드잖아요. 데시벨을 높였다 하면 바로 뒤돌아서, You, Josh, get out! <웃음> 나가라고. 뭐 이래요. 아마도 얘는 떠든 것도 아니고, 이조시라는 애는 친구한테 그냥 볼펜을 빌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말소리 들렸다고 뒤돌아서 get out! 이러니까 조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 미국에서 사실 음악에 대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얘네한테는 좀 이상한 선생님인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도 발음이 어려워도 다 불러줬어요. 막, 정, 맨. <웃음> 정민 이러거나 이제 뭐 출석 체크할 때나 발표하라고 시킬 때나 뭐 질문 물어볼 때 그럴 때 이제 이름 부르면 정민 중미! 그러면서 딱 불러줬는데 미스워든 만큼은 진짜 어려워해서 저를 수업 끝나고 항상 불러서 내가 발음이 안 좋았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때도 있었고 정민 이거 너무 힘든데 영어 이름 만들 생각 없냐고 막 이러고 되게 어려워했던 선생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아주 이상한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더 그래서 가원이 미국 보내기 싫나봐요. 암튼 이제 가온이 8살이라서 바인누드의 로맨, 책가방도 사야되고 실내화도 사야되고 살게 많아 블루베리칩도 좀 섞어줘야 돼 저기 강아지를 네마리를 키워? 나도 네마리 키고 우 싶다 가온아 개한 마리도 어려운 거야 너가그 강아지 늙어가지고 강아지 나라 갈 때까지 너가다 책임져야 돼 강아지는 너처럼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거는 모브브... 아... 이거 바르고 이제 빨리 핸드폰 사러 나가자. 아... 어, 이제 모브립에 모브밤까지 발라줘야 돼. 여러분, 이거 너무 이쁘죠? 높에서 백화점에서 이거 보고 바로 샀는데 너무 이뻐. 이거 꼬글이 핑크, 이거 플리스 포인트. 여러분 최근에 올린 쇼츠 박진영 유진스 보셨어요? 그거 엄마 여기 너 나갔을 때춘 거야. 아주 아니, 행복하게. 그거 너무 잘 따라한 거 같으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제 릴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러 나갈 거야. 난 화장이 다 끝났다. 하나만 나갈 거야. 엄마 디스코 머리 할까? 제가 머리를 잘못 해요, 사실. 머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뭐 오늘 디스코 머리를 해볼까 하거든요? 할머니 엄마 머리 빗어줘. 아직 엄마도 아기야.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 머리 받을 거야. 오 진짜 예쁘다, 엄마. 옛날에는 엄마가 머리 묶어줄 때 진짜 나 머리가죽 벗겨지는 줄 알았어. 빗을 눈 머리 위에서부터 빗어고 쫙쫙 근육 다 끌어올려서 올백 머리 해줬잖아, 엄마 기억나? 너는 곱슬이라 어쩔 수 없었어. 난 머리가죽이 그때 다 늘어난 것 같아. 됐어. 은때 그만... 아파서 그러지? 와. 그러면 우리 가은이는 8살 기념으로 핸드폰을 사러 갈 거예요. <웃음> 배꼽이야, 8살을 배꼽, 야, 8살에 배꼽 넣는 거 아니야? 댄스 원간다고 이런 옷을 샀어, 그냥. 이쁜 척. 섹시모냐? <웃음> 큐티모냐? <웃음> 음, 안녕. 안녕.